오, 깜짝이야, 오, 깜짝이야. 아, 오, 다들 아, 오, 다들 오늘 잘 있었어. 어, 오늘 합성 아니야, 뭘 합성이야? 나도 깜짝 놀랐어. 이신 나올 때보다 더 놀랐어. 어, 진짜로. 진짜로? 주작 없이. 주작 아, 없이. 또치님도 오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? 아, 또치님 오늘 같이 가는 뭐? 거냐고? 아마 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. 뭐떻게 하냐? 국장이 안 갈지? 국장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어? 국장이 그게 아니잖아 아니 가리스 나한테 말해 이제 미리 확실해? 응딱 봐도 알지 응아 응. 응. 응. 응. 응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또한 요리 이미 29개월 연속 아, 구독중입니다 엑스타운 3 0 0님이별풍선 잠깐만. 아. 조금 나한테 어. 이렇게 하았고 이렇게 하았고 응. 잠깐 만 나와 됐다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단독이네요 단동 또한 이전 이별 아, 난 생각이 안 나. 아 끝났어 l d n 킹 t s 안돼 뭐하냐? 무거운 e 목이? t on 이 a 좀 풀어 무거운 게 목이 g g y 쳐 u t o 좀 이걸 풀고 g g y Put on y 이거 무거운 거 ya. p 장 t on 이 a Put on ya. Put on ya. Put on ya. Put on ya. Put o 원래 거 지금 이 정도거든. 아니 이거 원래 긴거 돼. 원래 긴거이 어? 원래 긴 거야. 아니야. 짧은 아니야. 것도 있어. 원래는 강원래 번개. <웃음> 어, 원래. 알잖아 너희들 내 스타일. 몰라? 봐봐. 내가 저번에 내가 방송 들었을 때 그랬잖아. 아니 이 꼴이 근데 한 번씩 내가 방송국 들어가고 사진을 봐보면 아니 지 몸에 예전보다 더뭐 치렁치렁한 거지. 더 많대. 아또지 몸무게보다 더 나아가 대 오늘 무서운데 가자. 어 그래. 또 지님 제 함께 하시는 가요 아, 나그 얘기해 줄게요. 그야 어... 오늘 나온 게 지금 막 빨리 가자고 날린 게난 빨리 얼른 좀 유튜브 그뭐 촬영하러 가야 될 게. 안녕하세요, 자, 또치와 마이콜, 또치입니다. 이 컨텐츠는 어,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해가지고 어, 이끌어 나가는 컨텐츠예요. 자기가 실제 겪었던 실화 이야기 제보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저희 또마 카톡으로 어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또치였어요.